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성입니다. 아, 오늘은 저기, 우리가 할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운동에 대한 어떤 한번 총정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마지막 정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제가 알고 있는, 아, 왜 우리가 어떤 자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어떤, 어, 너, 어, 여러분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정상들에 대해서 독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혹은 어떤 또 우리가 왜 전신 운동에 대해서 온몸 전신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왜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혹은 또 운동을 왜안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한테 한번 솔직하게 그냥 어,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가면 하 가끔씩 어, 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 또 이렇게 본인의 정상에 따른 어떤 어떤 운동법만 찾아다니 어, 찾아다니신보다는 그것만 추구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어, 이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완벽하게 맞는 어떤 운동법이 있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고 하지만 그게 완벽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때는 왜 쉬어 줘야 되는지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왜그 잠깐이라도 걸어다녀야 되는지 혹은 왜 수시로 또 바람을 불어야 되는지 팔을 움직여야 되는지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지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지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되는지 이부자를 조정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아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래 뭐 이러니까 당연하게 운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들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아 이거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해야지라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나타나면서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실수를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몸살 현상이나 뭐 여러가지 이차자각증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동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동상을 올리고 있는 취지가 어 처음과 달리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상들에 대해서 거의 뭐 제한을 두지 않고 어 다양한 수류의 정상들에 대해서 계속 동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막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한번 봅시다 운동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 자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피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피를 순환시켜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아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아기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혈관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관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피가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온몸 구석구석을 잘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 어. 잘 흘러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고 시간을 자꾸 가다보면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걷게 되기 시작하고 앉게 되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누워있게 시작하고 또 잘못된 자세로 취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 잘못된 운동을 하기도 게 하고 뭐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혈관이 형태가 자꾸 변해가요. 그, 어떤 부분은 혈관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어떤 부분은 혈관이 좁아져가기 시작하고, 자, 이러면서, 문, 문제는 이제 혈액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적으로 설명하는 심장박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러니까 뭐,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는 어린 친구들의 심장박동수는 거의 70회, 80회까지 심장이 빠른 속도로 깁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왜 아직 혈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이러면 심장 박동수가 거의 55회 60회로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 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도 피가 못 빠져나가요. 이게 몸 전체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폐도 수축이 안 돼요. 심장에서 빨리 나가줘야 폐가 수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잘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이 무너지는 분들은 호흡이 잘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개념 정리를, 아, 이게, 피를 돌려주기 위한 게 1순위에요. 그냥 운동, 아, 내가 뭐, 축구를 잘 찬다, 뭐, 공을 잘 찬다, 뭐, 수영을 잘 한다. 이게 잘 한다, 이거는 그냥 기술이지. 물론 그것도 운동의 속성을 띄고 있지만은, 어떤 실, 어, 떤 기술이나 능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것 자체가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산이 좋다. 등산, 등산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아주 나쁘신, 본인들한테 등산이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리에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등산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피를 돌려주기 위한 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요. 아 운동을 했으니까 그냥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그러면 너무 지식이 너무 얕은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빠르게 움직여요. 어떤 식으로 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면서 심장에서 피가 빨리 나가주는 거야. 나가주니까 심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아 운동을 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자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아라 운동법이다. 누워서 하는 운동법이다. 앉아서 하는 운동법이다. 뭐 다리 조작을 통한 운동법이다. 머리 흔들기를 통한 운동법이다. 굉장히 다양한 뭐 어깨 운동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아 근데 문제는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한 동영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동영상이 길어지면 그걸 또다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였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의 대다수가 그래요. 아, 내 정상에, 내가 갖고 있는 정상에 딱 맞는 동영상이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시고, 딱 찾았다 싶으면, 그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 운동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운동법이다. 뭐, 어느 동영상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또, 어떤, 어떤 동영상 보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하래. 또, 응? 어떤 동영상 보니까 등통 아픈 거 보니까 등을 눌러주라고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의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피가,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등통 운동을 한다, 이래갖고, 등통이, 등이 아파서 등통 운동을 한다 해서 누워서 막 등을 누르기 시작하면, 자, 처음에 하면 좋아요. 어, 피가 그쪽으로, 어, 피가 안 가던 피가, 피가 막 가면서 시원해지고 팍 풀려요. 어, 그래서 피를 받았어. 그, 이거 뭐, 한 달, 두달 계속 그 운동을 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시원해진 걸 넘어서서 이제 몸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몸살이. 왜? 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버렸다라는 것은 반대로 다른 쪽에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등에는 피가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는 피가 부족해졌다. 혹은 허리에는 피가 부족해졌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겁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가볍다는 라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쪽 혈관이 커져 있다는 라 것은 어느 다른 한쪽의 혈관은 좁아져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넓어져 있는 곳은 피가 잘 가겠죠 그런데 죠 좁아져 있는 곳은 피가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몸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을 타겟으로 한 어떤 동영상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원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어떤 그런 몸살 현상이다.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알수 없는 컨디션 난조에 자꾸 빠져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간혹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부터좀 오래전부터 그런 걸한 번씩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제가 알려드린 모든 운동들은 물론 정상에 따른 운동들이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운동에 대한 개념은 원래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이 전신 운동이라는 개념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이라 이러면 또 이렇게 아또저또 또, 저것도 무슨 용어야 또뭐 유산소 뭐 산소가 왜 어떻게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에?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을 흘러 다니는 피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폐를 지나게 하는 운동이에요. 폐를. 그 우리가 혈액이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를 통과하면서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 폐에서 다시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품어내 주거든요. 그죠? 코로 들어갔던 아 하여튼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이 폐이기 때문에 온몸의 피를 빨리 돌려서 폐를 통과하게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게 하는, 내 몸에 산소가 있게 하는 운동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산소 운동. 자, 유산소 운동의 기본은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정답을 하세요. 이건 반드시 정답이에요. 100% 정답이에요. 전신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돼요 그러니까 전신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러면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래요 네. 온몸을 골고루, 진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란 관절, 모든 근육이란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 100점짜리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몸이 벌써 변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고 정상에 따른 운동만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때가 되면 몸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손가락 하나만 계속 한, 한, 한, 시, 한 시간만 이거 움직여 보세요. 팔이 묵직해면서 팔에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이 근육 몸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말 믿고 한 시간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쪽 근육 라인이 경직이 되어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회반인들은, 어, 저, 저, 같은, 어, 저희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실험을 안 해봐야 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니까 모르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내 몸이 왜, 왜 다음이 오지? 왜 아프지? 원인을 규명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약국으로 달려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답은, 해결책은 원인을 모르면, 이제 누군가한테 물으러 가는 거죠. 약국에 가서 약사, 약사분들한테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 나 이거 모르겠다. 왜 이런지 고쳐달라고 이러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인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혈관이 변해버렸어요. 전신운동이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벌써 몸에 커져버린 혈관들이 생긴 거예요. 창자혈관이 커져버리고 허리혈관이 커져버리고 다리혈관이 커져버리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 팔쪽이 커져버리고 왼쪽 팔쪽은 작아져버리고 근데 균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몸의 구석구석에 균형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좌우 비대칭이나 상하 비대칭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전신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몸에 비대칭이 나타났다라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각자 여러분 개개인이 몸의 어느 부분이 커졌고, 어느 부분이 작아졌는지는 여러분만 알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쪽에 창자가 커진 거야. 그쪽에 혈관이 커진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쪽에 창자를 작게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 혈관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에 부종이 왔다. 다리 혈관이 너무 커졌다. 하지정맥류가 왔다. 자, 이분은 이제 전신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다리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과정과 함께 전신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전,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이게 단순한 단답형의 정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혹은 이렇게 상담을 가끔씩 하다가 보면, 요 정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막, 차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고친다고 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자, 자바라 자 운동법도 전신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정맥류도 전신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과 혈액과 부종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팔이 굵어졌다 오른쪽 라인이 떨어졌다 비대칭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을 올려주는 자극과 함께 전신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만약에 전신운동이 무시된 어떤 자기만의 정상에 본인만의 정상에 어떤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몸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풀리겠죠. 죽지 않는 현상 풀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가끔씩 몸살, 몸살, 몸살까지는 몸살 몸살안 가요 뭐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또 느끼는 바가 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예민하다 보니까 몸살까지는 안 가는데 한 번씩 컨디션 난에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게을러지고 또막 일에 막 시달리다 보면 운동을 더 하는지 하고 이러다 보면 한 번씩 컨디션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충분한 지식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살이 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자,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 제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그 일반인들이 세미나에 오시는데 유산소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잘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신 운동에 대해서 다음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중요한 건입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각각의 정상들에 대해서, 정상들에 대한 치료, 뭐 자바라 운동법이나 뭐 뒷목 통증, 뒷목 결절이다, 어깨 통증이다, 하지 정맥류다뭐 허리 아픈 거다, 이런 거. 각자의 정상들에 대한 치료법이나 대처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다고 보고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신운동, 유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정립은 그렇게 하, 하겠습니다. 전신운동이 중요하다는 라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라 거고 그리고 또 비대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의 비대칭을 해결하면서 전신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신운동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른쪽 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한 사람이 일반인들이 하는 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얇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오른쪽이 굵은데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발생한 사람이 수영을 하게 되면 동일한 동작으로 패턴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른쪽 비대칭이 더 점점 더 심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람이 일반인이 하는 운동, 수영이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라 정답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실력이 있어서 대처법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쳐도 돼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드물어요 물론 세미나에 오고 하여튼 여러가지 해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제가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더 망가져 간다라는.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팔을 한다, 다리를 한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한다, 뭐 목에 힘을 준다, 뭐 다리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자 어. 이거는요, 그죠? 이 팔을 하나 움직인다 바람을 한번 불어준다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몰랐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이거 한번 이렇게 턱 움직여 주면 심장이 부담이 떨어져요 왜? 턱 움직여 주면 피가 쑥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심장에서 피가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요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어떤 신진대사나 공황장애나 호흡이 잘 안되거나 이런 분들은 몸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그증상이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혈액이 이동하는 걸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산 사람과 산자와 죽은자의 차이점은 죽으신 분들은 몸을 못 움직여요. 그니까 러 피가 멈춘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아, 그분이 뭐 심장이 멈췄다. 심장을 멈추게 한 이유는 뭘까요? 피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심장이 멈춘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도련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등산, 산을 올라가다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다리에 막 막 힘을 주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피가 일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심장이 동일하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피가 멈춘다 라는 개념은 죽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장이 멈췄다 이 말도 피가 멈췄다 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인다, 머리를 흔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한다. 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짓거리 해야 돼? 언제까지 머리 흔들어야 돼? 언제까지 바람 불어야 돼?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시간, 휴식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을 해요. 언젠가 하면 밤에 잠잘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잠을 자고 싶어도 못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불면증이나 뭐 몸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동생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주 취하는 분들이나 불면증 있는 분들이나 영유성 식도에 있는 분들은 잠을 잘못 자요. 그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다올려드렸으니까 그니까, 러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낮 동안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움직였던 어떤 그 가속도, 관성을 이용해서 계속 낮에 열심히 움직여주면 자는 동안에도 피가 잘 움직여요. 근데 낮 동안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그냥 막 트루샹 TV만 봤다. 제가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아, 그 사례가 아니고 제가 어떤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번 읽었는데 어떤 친구가 학생이에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인지 모데 학교 다닐 때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작심을 했대요 내가 방학이 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하고 난 먹고 잠자는 것만 하겠다 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작심을 했대요 결심을 해갖고 진짜 방학이 됐어 그날부터 제가 듣기로 하루에 17시간을 잤다 하든가, 17시간을 자고, 눈 뜨면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먹고, TV 잠깐 보다가 또 잤대요. 아, 막 잠이 너무, 잠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 행위를 딱 2주를 진행을 했대요, 2주를. 너무 행복해서. 근데 2주 때 되는 날, 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해지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대사 기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인다 계속 잔다 이런 거는 자살행위죠 그죠 왜? 피가 안 돌아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피가 안 돌아가요 팔을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인다 머리를 움직인다 허리를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반응 뭔가 하면 피를 돌려줘서 심장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거예요 피가 돌아가면 폐가 수축이 잘 돼요 날숨이 잘 된다는 거야 후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면 덜 숨은 되는데 날숨이 안 돼서 쓰러져 버려요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분들이 날숨이 안 돼서 돌아가시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한 70%는 이런 정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으로돌아가셔요 결국은 인간의 죽음의 마지막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수축이 안 되고 심장이 안 뛰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인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면 이게 귀찮다,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할 일도 많은데 할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공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집안체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참, 현대세상이 그래요. 그, 저는 좀, 이렇 돈하고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돈을 쫓아가는 거는 그니까돈에 노예밖에 다 되겠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이제 좀 인생의 어떤 좀 목표 설정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물론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지 못하면서 이 일을 한다. 내 몸을 돌보지 못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루에 12시간씩 뭐, 뭐, 식당에서 일한다. 공장에서 일한다. 세차장에서 일한다.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한다. 자.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내 몸이 멀쩡하겠습니까? 망가지겠습니까? 100%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자, 낮잠을 잔다. 자,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휴식은 잠으로 하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잠으로서 해결하는 게 휴식이에요 아, 집에 앉아서 뭐 새우깡 뜯어 먹으면서 소파에 기대가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이건 나쁜 행동이에요 자기 몸을 망가뜨니거 허리를 꾸부정 하면 가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랫배로 내려가고 피도 얼굴에서 피가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머리에서 피가 빠져서 아랫배로 계속 쏠리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으니까 뭘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죽하면 집에 있는 소파는 천만 원짜리든 이천만 원짜리든 내다 버리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그 모르니까 말이야 모르니까 죄송한데또 너무 세게 얘기해서 또저또 안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일단은, 자, 여러분들,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거의 자기 몸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 해가 있는 동안에는 먼 짓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건강합니까? 자, 써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보세요. 자, 가만히 앉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 이게 제일 나쁜 행동이에요. 자, 어떤 분이 이래.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지 않나요? 이런, 이런, 이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그죠? 예. 네. 자, 일본에서 어떤, 이런, 어떤 대학원에서, 어, 지난주에 며칠 한 4일 5일 전에 네이버에서 기사 가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대학원에서 실험이 있었대요. 그 뇌의 그러니까 뇌의 혈류량, 피의 양의 변화에 대해서. 자, 가만. 이제 실험을 대상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게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부동 자세를 있게 하니까 30분,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머리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으로. 왜? 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힘이 어느 쪽에 작동이 됩니까? 우리 몸에. 엉덩이하고 허리 힘으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피가 엉덩이와 허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왜 머리에서 피가 내려오니까 졸린 거예요. 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가만히 쓰 있는 거예요. 최악이 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나면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설거지 이제 와이프 가한 번씩 도와주는데 설거지할 때는 막 발광을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해요 머리도 흔들고 제자리 걷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가만히 서서 설거지하면 다리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막 어깨 뒤쪽이 당기기 시작하면서 피가 막 떨어지면서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나요 컨디션도 나빠져요 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동영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막세개네개로 잘라놓으면 여러분들이 도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동영상 길이가 뭐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내가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올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번에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끊었다가 또 시간 나면 또한 10분 보고 또한 또 30분 보다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끝까지 보기는 보세요. 내가 이따 동작들을 다 올려드릴게요. 네? 동작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명이 끝나고 이제 쭉 들어갑니다. 전신운동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제가 모든 동작들을 설명할 겁니다. 제가 왠가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다 까먹어. 세미나 와서 얘기해 보면 하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네. 가만히 있는 건 나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자, 똑바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아보세요. 10분만 지나면 몸이 이상해져요. 머리에서도 피가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앉아서 걷기 하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앉아서 걷기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왜, 그냥, 물론, 산책을 하는 거 좋아요. 10분, 20분, 뭐, 길게는 30분까지 산책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10분 걷다가, 어디, 벤치에 한 5분 앉아서 팔좀 흔들어주고, 규칙을 지키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근데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죠? 일주일에 한 번, 한번두번 번 내면 많이 내는 거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산책을 안 가도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앉아서 걷는 운동 방법이야 이게 유산소 운동법이고 전신 운동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전신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한 80점짜리 전신 운동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앉아서 그 걷기, 여러분, 어떻게 그 걷습니까? 평상시에 걸어 산책할 때, 원래는 주머니에 손꺾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된다.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앉아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앉아서 엉덩이를 딱 해놓고, 자, 머리를 흔들고, 자, TV를 보는데, 자, 한 5분쯤 지나고 나서, 한. 10초 내지 20초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앉아서 걷는 거야. 머리 안 들고. 자, 한번 해주면 기분이 확 올라와요. 왜? 피가 돌았으니까. 피가 도니까 머리에도 피가 가고 뭔가 나빠졌던 게 좋아지는 국면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 몸이 완전히 쇠약하신 분들이나 망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런 분들은 조금만 시간 지나도 몸이 벌써 뻣뻣해지고, 컨디션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죠? 거의 집에 계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한 번씩 앉아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야. 이게 앉아서 걷기 운동. 그럼 러고 처음엔 좀 이상한데 이제 자 왼쪽 다리 들으면서 오른쪽 팔 올리고 오른쪽 다리 들으면서 왼쪽 팔 올리고 원래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이렇게 다 해보고 요한 10초 20초 30초만 하면 그러니까 TV를 볼때뭐 드라마 한편볼때요 동작을 한세번네번 정도만 해주면 드라마 한편 보고 나도 컨디션이 별로 안 망가져요 응?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따라서 요것도 그 일종의 그 운동법이고 그죠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누워서 하는 운동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파킨슨병이다 치매다 루게릭병이다 뭐 근육 위축증이다 과호흡증후군이다 공황장애다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극심한 노환이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거의 바깥 외출을 못한다 컨디션이 너무 자꾸 나빠져간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이제 앉아서 걷기 운동은 모든 분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분들이 할수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이런 운동들도 이렇게 좌우비대칭,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좌우비대칭을 맞추기는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해줘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좌우비대칭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생각처럼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보다는 그냥 조금 한 50점 짜리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50점 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뭐. 제가 이게 좌우비대칭하고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하면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설명해 주면 이게 진짜 뭐 5시간 짜리 6시간 짜리 동영상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비대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장길성 폐의 좌우비대칭 장길성 얼굴의 폐 얼굴에 좌우 비대칭, 모래주머니 착용법 이런 거 찾아서 공부를 좀 하세요 그 공부하시면 스스로 해내시는 분들 제가 몇분 봤어요 쌤이나 오신 분들 스스로 차고 나타났더라고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 공부를 하시면 찾아내가요 조정을 해가면서 그데 하여튼 무리하지 마시고 에. 자 누워서 할수 있는 모든 어떤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웃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40분 부터 죄송합니다 40분 그러니까 이, 이 제목을 뭐, 뭐라 해야하나 전신 운동 뭐 장결성 전신 운동 장결성 유산소 운동 어떤 이런 제목으로 이게 제목을 달려가 거든요 누구한테 알려드리고 싶은4 0분부터 운동법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지금 40번 처음부터 4 0분까지이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나 왜 팔을 흔드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 머리를 흔드는 걸 혹은 허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어. 그 원인을,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이 모든 걸 귀찮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안 움직이면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휴가지에 가서 야자수 나무 밑에서 그 벤치 밑에서 가만히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불행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가만히 있는 거는 자기 생명을 갈아먹고 있는 그걸 알고, 그니까, 러 잠깐 쉬는 건 괜찮아. 대처를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 괜찮아요.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제 앉아서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 동영상을 본다, 이런 분들 많아 계세요. 그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있어요. 그냥 세워둘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 딸 아이처럼 이런 책상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고 누워서 손가락을 조절하면서 자,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한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피가 한 손으로 계속 가요. 그서 이상하게 스마트폰 동영상만 보면 몸이 안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도저히 안 손으로 보면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컨디션 조절하는 실력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치대나 어떤 스탠드 형 같은 거좀 높이 올려놓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볼 때도 그렇죠 그냥 동영상만 보면 여러분 몸이 멈추고 있잖아, 그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 밤에 8 시간 자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아.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아요. 몸이 아팠을 때 아플 때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면 막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밥도 서서 먹었어. 제가 몇 년간을 앉아서 밥을 못 먹었어요. 소화가 안 됐어. 누가 보던 말도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본적 있어요.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은. 근데요, 그게 힘들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하니까, 그게 오히려, 음, 이제, 서 있었던 거는 나빴던 거야. 근데, 예? 근데 전서있지는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나마 우리가 버텼던 것 같아요. 어.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뭘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거야. 살려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 개념을 자꾸 없애라. 그 밤에 충분히 자는 사람만이 하루 종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거 밤에 3시간,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어떻게 활동을 해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을 안 지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에 뭐 4시간 밖에 못 잤으면 어쩔 수 없어 낮에 한 2시간은 낮잠을 자야 돼요 낮잠 자고 나서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운동하고 막,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쫙, 운동만 하고 있다, 이러면 또안 돼. 또, 또 이상해져서 몸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 몸에 맞게 운동을,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밥을 먹는다, 뭐, TV를 본다, 제가 아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라는 게, 뭐, 교회 다니신 분들, 성경책을 본다, 그냥, 쫙, 성경책만 보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해주고 또 보고, 운동해주고 또고 학생들 책상에서 공부한다, 계속 한 시간 동안, 팬때만 굴리면서 계속 있으면 몸이 다 망가져요 한 10분 지나면 한 10초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장시간을 공부를 해도 몸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앉아서 하는 거 보세요 전신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걷기도 전신운동이지만 자기 자 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졸린다 졸린다는 거 머리에서 피가 빠지는 거거든 그때는 머리를 흔들어주고 이빨을 딱딱해주고 이마도 한번 눌러주고 좀 허리 숙여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막 뒤쪽에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막 오른쪽 왼쪽 눌러주기도 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피를 공급해줘야 돼 왜? 공급해주는 것 자체가 전신운동이야 왜? 머리 쪽에서 피가 빠진 걸 알았으니까 보충을 해줘야 온몸에 피가 골고루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머리에 피가 없고 그 피가 다른 쪽으로 와 있으면 피가 잘 순환이 되겠냐라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또 머리를 또 열심히 흔들어 보니까 머리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오른팔을 흔들어야 될 때, 왼팔을 흔들어야 될 때, 다리 운동을 해야 될때 그걸 알아차리면 컨디션을 훨씬 더 좋게 만들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도,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어깨다 쳐주고, 이게, 이게 전신 운동이에요. 그죠? 허리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가슴 치기도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줬으면 또 허리도 한번 숙여주고, 허리 돌리기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 모든 게 전신 운동이에요. 아, 나 허리 아프니까 요 운동만 할래. 허리 아프니까 요 운동만 하면 좋더라. 이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전신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 동작만 하면 반드시 몸살이 나타나요. 그제? 네. 자, 동영상이 한장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욕걸좀 먹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굉장히 세약해져 있거나 몸이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어, 뭐 여러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그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또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만큼 가중치가 붙어요 그 가중치가 있어줘야 잠자는 동안 안 움직여줘도 피가 멈추지 않고 어느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학생처럼 17시간을 잠을 자버리면 가중치를 다 깎아 먹어요. 그래서 2주만에 혈액이 멈추기 시작니요 그러분내 가중치 얘기도 가끔씩 하죠 그죠 어, 오늘 총 정리시간이라서 가중치라는게 그런 게아니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려주면 체력도 올라가고 사람이 강해져요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지 처음부터 막 무리해 갖고 가중치 아마 놀리다가 폭탄 망하는 거예요 몸살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체력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저는 오늘 기준점을 몸이 극도로 안 좋으신 분들 좌우 비대칭까지는 제가 좀 고려하기 가 어려워요. 좌우 비대칭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좌우 비대칭을 생각하면서 운동하면 더 좋아요. 그까지는 제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끔 댓글에 보면 도대체 뭘 숨기려고 저렇게 말을 길게 하냐 자꾸 이러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설명드리기 쉽지가 않고 또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그걸 다 보기 싫어 하신다라는 또 봤는데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동영상들 많이 보세요.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동영상 많이 본다고 저한테 크게 유익되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이 지식이 바탕이 돼야 건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전신 운동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자,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 하여튼, 뭐든지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전신 운동은 우리가 온몸에 있는 관절을 다 움직이고,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골고루 활용하는 게 전신 운동. 그죠? 그니까, 이제 개별 정상에 따른, 정상에 따른 운동은 보충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나, 뭐, 아랫배 팽창이 있으신 분들, 그죠? 뭐, 폐가 커지신 분들, 그런 것들은 개별 정상에 따라서 보충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거는 그 보충 운동 전에 더 중요한 전신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그죠? 자 머리 쪽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쪽 운동은 그죠? 머리 머리 운동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목운동이죠 그죠? 아, 뭐 우리가 목디스크 동영상이 있죠 그죠? 또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라는 동영상에서 그거 꼭 보세요 예. 뒷목 통증 뒷목 결림 보면 이런 운동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죠? 몸통을 이렇게 덜 올려서 뒤통수를 두세 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머리를 위로 들어서 이마 누르고, 이빨 딱딱. 목에 힘주고. 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자, 오른쪽 머리 눌러주고, 왼쪽 머리 눌러주고, 내리고. 자, 이걸 뭐, 한 번을 한 세트를 하는지두 세트를 하든지, 자, 이것도 목 운동, 목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한 가지 더 위에 부탁 한번 해 봅시다. 그죠? 자, 두피 마사지 하는 거. 제가 아까 그랬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전신 운동이다. 두피 마사지다. 자, 얼굴을 자, 웃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눈 주변에요. 안면이쪽에 미주신경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움직일 수 있는, 네, 관련된 신경이에요. 뇌에서부터 나와서. 근데 얼굴 쪽에 굉장히, 눈 쪽에 굉장히 많대요. 그니까 러 이걸 움직이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얼굴 처짐을 막아주고. 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는 건 아래 턱을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이 윗턱부터, 아니, 턱이 아니고, 윗니빨부터이 얼굴까지는 자기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다 내려앉고, 이마가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 이 눈주름도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귀찮아서 안 해줘서 생긴 결과예요. 이제 늦었지만은, 얼굴 마사지도 하고, 이마 마사지도 하고, 이 광대뼈 마사지도 하고, 자, 이걸 뭐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야. 그죠? 할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이제 하여튼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죠? 먹은동도를렇게 하고. 자, 두피 마사지는 이렇게 또 손가락 끼고. 자,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손바닥으로 꽉 누르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건 뒤통수해 갖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러면 두피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머리가 시원해요. 예. 물론 머리에 막 열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이런 운동을 좀 자제하시는 거요그 예. 뭐, 막, 막 털모가 막 머리가 열이 너무 많이 나면 털모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짚은 거지 자은 머리 운동은 그렇게 하고 그죠? 팔 운동 보세요 이제 횟수가 여러분들 몸이 건강이 극도로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은 횟수를 굉장히 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한세번 다섯 번 자, 처음에 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하면, 힘도 너무 많이 들고, 또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한다고 쉬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관심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단독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운동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알고 보면, 끝이 없는 게 운동이에요. 진짜 끝이 없어요. 그, 하여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봐줘야 돼. 자, 아까 뒤통수 누르고, 아비마하고, 하고, 이빨 닦딱하고 목에 힘주고, 오른쪽, 왼쪽, 이거 한 번씩 했습니다. 자, 팔. 자, 팔 보세요. 요건 10초만 하겠습니다. 바람 불면서 자 누워서 할 때는 바람을 이렇게 세게 안 불어도 돼요. 그냥 아주 약하게 불던가 잘안 불셔도 괜찮아요. 왜? 근데 약하게 부는 건 괜찮아요. 네? 운동하면서 부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폐가 너무 수축이 돼갖고 나중에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워서는 바람을 세게 불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딱 10초. 자, 10초만 했습니다. 자, 머리도 이렇게 도리도리 흔들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온몸 구석구석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자, 자이 운동은 뭔가 하면, 자, 팔 전체 피도 흘려주고, 이 팔꿈치 쪽을 약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팔꿈치 쪽으로 피가 더잘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가슴 근육이 조금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알고 운동하면 더 효과 있게 되죠. 어. 다음에는 이 팔꿈치를 땅에 대고 그냥 이 가슴 이 어깨 뒤쪽 덩어리를 살짝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 바람 한번 벌어주고 바람 한번 벌어주고 바람 한번 벌어주고 다섯 번또맞네딱세 번만 세 번만 세 번만, 네, 세 번만 하고 그요 동작은 어깨 뒤 근육 경갑골이나 그러니까 요팔이 어깨 뒤쪽을 혈관을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동작은 주먹을 쥐고 땅바닥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리 팔꿈치를 들었다 내리 자 이것도 한 다섯 번자 해주고 어, 요것도 팔꿈치 운동이에요.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주먹을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손가락 운동 손가락 관절 운동 그냥 자 이것도 운동이에요. 이것도 운동이고 이것도 한 뭐한한 5초 정도 해주고, 예? 자 다음은 이 손톱을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 하면 손목과 손가락과 팔 뒤쪽 운동이 많이 돼요. 그 왜냐하면 이제 여러 잡아라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안쪽 팔만 자꾸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상수에 시켜주기 위해서 이 팔꿈치 쪽에 운동을 조금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는 이 어깨 뒤쪽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깨 뒤쪽 운동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그죠?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한쪽 어깨를 드는 겁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고 자 왼쪽 오른쪽 어깨를 들고 왼쪽 에 힘주고 다음에는 왼쪽 어깨를 들고 오른쪽 뒤쪽 어깨 뒤쪽을 누르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면 등 뒤쪽 그냥 몸이 쇠약해서 너무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등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힘이 있을 때 이런 운동을 해주면 등창이 안 생겨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죠 동운동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목에 목에 뭐 이빨 딱딱 이런 거다 하신다고 치고 목에 힘주는 거 이거 아시죠 그죠 또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드세요 고개를 들고 아랫니빨을 윗니빨 앞니빨에다가 자 보세요. 음. 자 턱을 앞으로 좀 내밀고 아랫니빨 가운데를 윗니빨 앞부분에다가 딱 정교합을 시키는 겁니다. 음. 음. 음. 자 이러면 위장에 있던 피와 가스가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가슴이 처져 있던 이 가슴 근육들이 올라와요. 목도 이렇게 목젖도 위로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얼굴 쪽으로 피도 올라가고 도움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벌렸다가 힘을 주면서 으... 자그 목에 힘이 팍 들어가요. 아, 이 운동도 하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세요. 이게 보면 욕심을 내다가 막 몸살 걸리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 몸 상태를 고려를 하면서 강도 조절 수위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서도 이렇게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운동을 하면 좋아요 자 이것도 이것도 그냥 많이 하지 말고 한 다섯, 10번 한, 한자 이것도 한 10번 뭐 500ml 를 잡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아주 가벼운거 뭐 박하수병이나 뭐 캔콜라나 뭐 하여튼 이런거 잡고 해도 괜찮아요 또 이런 동작도 있어요 팔을 위로 뻗었다가 이렇게 이끌어오는거예요 이런 동작도 있고 가슴쪽의 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아가 선쪽의 운동을 가볍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가볍게 몇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은요. 너무 무리하면 다음에 하기 싫어져요. 전신 운동이라는 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피로 해서 아, 팔꿈혀펴기 하면 해야 되겠다. 팔꿈혀펴기 하고, 또 머리 흔들게 해야 되겠다. 머리 흔들게 하고, 손가락 을 움직여줘야 되겠다. 자, 손가락 관, 손목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에요. 자, 피를 잘 움직여주는 거야. 그죠? 어. 다리 운동 많죠. 그죠? 어. 자, 이런 뭐 체력이 너무 없으신 분은 좀 힘든데 자 이렇게 양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복근 운동이에요. 요거 한두번 내지 세 번만 하세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자전거 타기.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막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자전거 타기. 뭐한 10초 응? 10초 자 이거 할때 팔도 같이 움직여도 좋아요 응? 자 이게 전부 다 유산소 운동이란 거예요 근력운동이 아닌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발꿈치 흔들 자, 이것도 발꿈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피가 잘 돌도록 또 발가락 움직여 발가락 움직여주기도 몇 초만 하세요. 또 발등 눌러주기, 발등 당겨주기. 발등 당겨주기도 한두 번만 하세요. 네. 다음에 꽈배기. 한쪽 발을 반대쪽 발목 위에 올려서 이렇게. 위에 거는 누르고 밑에 거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절염이나 이렇게 무릎 강화 운동이라면요 어,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꽉, 이제, 가위 접기. 세로로 가위 접기. 이때 머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한, 한 다섯 번, 여섯 번만 하시고, 가로로, 오른쪽, 왼쪽. 가로로,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엉덩이 들으시 엉덩이 들었다 내리기. 최대한 높여졌어요. 이거다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다음에는, 발끝을 이렇게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엉덩이를 드는거예요 하나 둘셋자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어, 이런 동작도 있고 자 이번에 이런 몸이 굉장히 생각해 지신 분들은 몸을 좀 뒤집는 것도 좋아요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자한한 한, 한 30초 있다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한 10초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번에 왼쪽 이번에 오른쪽 그래서면 창자도 움직이고 폐도 움직이고 혈액도 순환이 되고 좋아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한번또 엎드려서 보는 거야. 엎드려다 보면 또 뒤쪽에 있던 피가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꼴물락꼬락 움직여주면 피가 자꾸 돌아가면서 피가 잘 돌아가면 숨이 잘 쉬어져요. 피가 잘 돌아가면 숨이 잘 쉬어집니다, 숨이. 호흡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잘 되면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죠?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요. 네. 지렁이 동작. 군뱅이 동작이 있어요. 이제 온몸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팔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꿈탁 꿈탁 꿈탁 꿈탁 꿈탁 꿈탁 꿈탁 꿈탁 흔는 거야. 어머머 허리로 엉덩이를막 비틀고. 자 이것도 유산소 운동이에자 피를 돌리는. 그죠 다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아, 자 이런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냥, 그냥 이게 플랭크 동작인데, 그냥 이제 팔꿈치를 땅에 대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꿈틀꿈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덜 올리면 이게 클랭크 동작이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또 몸살 걸리니까. 한 3초 정도에 다툭 떨어지면. 그럼 이제 덩어리 쪽에 근력이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콩팥, 콩팥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에? 그럴 때는 이게 한, 한쪽, 이제 양쪽 발을 이렇게 접어서, 이게, 무릎은 당기고 팔로는 이렇게 버텨주는 거야. 썰 당겨주고, 반대로. 손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장에 있는 사구체 쪽으로 피가 다리에서 잘 올라와서 사구체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답니다. 사구체는그 신장 속에 있는 혈관 덩어리에요. 모세 혈관 덩어리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매년 1%씩 그 혈관이 죽어간대요. 피, 혈액이. 다리에 피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걸어다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정이 걷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걷기 운동을 하면 돼요. 그죠? 어, 의자에 앉아서 걷기 운동 이 바깥에서 그,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자 아까는 무릎 쪽으로 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종아리 쪽에 있는 피를 뒤쪽 허벅지에 올리는 동작이에요 너무 세게 하면 쥐가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세요 그 점점 이제 이제 종아리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점점 더큰각도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편안해지면 이제 빠르게 해도 돼요 빠르게 좀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뒤쪽 엉덩이 쪽과 허벅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어,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든가 손바닥을 짚든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리를 이렇게.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자, 이런 동작. 그죠? 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뭐, 앉아서 할수 있는 거, 다. 자, 어깨도 이렇게. 이것도 전신 운동이에요. 어깨로 이렇게 머리에 피를 잘 올리는 동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이거예요 어깨를 치고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바람을 불고 어깨를 치고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바람을 불고 자 이러면 머리에 피가 쫙쫙 올라가 그러면 아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계속하면 뒷목이 좀 아파요 뒷목이 좀 아프면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아까처럼 뒤통수를 좀눌러준다든가 뒷목통증, 뒷목결림 이라는 동영상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팔굽혀펴기 해도 도움이 되고 어허, 목에 힘주기 해도 되 조금 풀립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벽에다 가눌러준다든가 방바닥에 눌러줘도 어, 빨리 풀리고 대처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동영상을 많이 보라 자꾸 선만하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동작들을 이거 외에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옆으로 누워서 어, 다리를 이렇게 한, 한 두번 세번 네번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워서 하나 어. 둘셋네 그러면 이쪽 이 허리쪽 옆쪽 허리쪽 근육이 이렇게 생겨요 팔도 후. 자 이것도 되고 그죠? 어자 이렇게 하면서 팔도 뭐 하여튼 아니 뭐팔 따로 다리 따로 어? 그러면 이제 이목 근육도 움직이고 팔 근육도 움직이고 겨드랑이 근육도 움직이고 그죠? 근데 이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무게 있는 걸 잡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면 오히려 너무 가볍게 하면 어깨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저 어깨 회전근개 파일이나 오십견 그죠? 혹은 저 어깨 위쪽 관절이 아플 때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깨 위쪽 관절이 아플 때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뭐경각골이 아프신 분들이나 등이 아프신 분들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수 있는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찾아낸다면 제가 찾아낸다면 몇뼈까지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것까지 찾아내야 될 필요성까지는 제가 아직 못났기 때문에 누워서 걷기 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네. 팔을 안 들면서 다리를 이렇게 보세요. 다리를 후. 이거는 약하게 걷는 운동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자 이것도 유산소 운동이고. 좀더 강하게 걷는 운동은 엉덩이를 드세요. 이건 천천히 하는데 건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 가 엉덩이 들고. 그러면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에 근육이 팍팍 잡히는 거예 그냥. 근육이 팍팍 잡히겠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번 해주고 이제 앞, 뒤, 오른쪽, 왼쪽, 오른쪽 허리 왼쪽 허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이 동작도 해줘야 되는 게 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해주면 안장 다리가 안으로 자꾸 붙어요.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물장구 치기. 물장구 치기. 자, 이렇게 하면 다리에서 쭉 빠지고, 또 너무 빼기만 하면 또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근육 운동 해주고, 어? 걷기 운동 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꽉빼 해주고 하면 골반 근육도 살아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가는 거죠. 우리 온몸이 구석구석이 아프다라는 뜻은, 아, 아 날이 너무 떨었어. 땀으로 아주 번벌이 됐어. 우리 몸몸 구석구석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쪽에 피가 너무 많다든가, 피가 너무 없어서 결리다든가, 너무 많아서, 다이 온다든가 어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은 그 그게 그 부담이 돼서 심장이 힘들어 한다는 거고 그게 부담이 돼서 폐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스도 안 나오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컨디션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요 자,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뒷목통증 뒷목 머리 누르기 들기 눌러주기 하고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머리 이렇게 천천히 안 들어주고 이빨 딱딱 해주고 또 하늘보고 음, 음, 자 이런 동작도 해주고 이마도 이렇게 누르면서 알, 알, 알, 알. 자 이런 동작도 해주고 하면 얼굴 쪽으로 피가 빨개지잖아요 그죠? 나머지 뒤통수도 이렇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전신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전신 운동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정상에 맞는 운동을 보충하시고, 필요하다면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고, 그죠? 뭐 자주 취하시는 분들은, 그 너무 자주 취할 때란 동영상 보시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불면증 치료법 동영상 보시고,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잘때 소변이 안, 밤에 소변이 안 나올 때란 동영상 보시고, 하여뭐 개별 증상들은 그렇게 찾아가세요. 그거는 이제 보충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이다. 그죠? 어, 그니까 하여튼, <웃음> 팔 운동을 할 때, 뭐,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제 물병 같은 거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등 운동도 해주고, 또 걷기도 해주다가 또 풀어줬다가, 그죠? 어. 무게를 잡는 거는 근력 운동이고, 그 사실은 자아라 운동, 물병을 잡고 하는 거는 근력 운동이고, 물병 없이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 물병을 잡으면 그, 그 힘이 전달되는 근육 쪽으로 피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발 운동하면 머리 쪽과 가슴 쪽에 피가 집중시켜주는 게 보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너무 그것만 하면 몸살이 와요. 그 혈관 몸살이 와요. 혈관 몸살. 그죠? 피가 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동작들 말고도 할수 있는 동작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면 어떤 동작이다 내가 과연 안 쓰는 근육인가. 여자들 주로 안 하는 게 철봉, 이런 거잘안 해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봉. 그러니까 나중에 겨드랑이에, 이쪽에 막 대상포진이나 겨드랑이 근육이, 림프가, 림프액이 이쪽으로 잘못 올라오면서 문제가 이게 막 부종이 생기다든가, 혹은 유방, 유방 쪽에, 막 유방암이 온다든가, 유방에 종기가 생긴다든가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하면 여러분 샤워하실 때잘 보세요. 목에 힘주면 가슴이 올라와요. 이렇게 해도 가슴이 올라와. 팔굽혀펴기 해도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도 이래. 젖가슴이 앞에 보면 젖꼭지가 이렇게 축 쳐져요. 나이를 드시면 근데 목의 운동을 해보세요. 젖꼭시가 쑥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압력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을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또 극단적으로 치우친 동작만 하게 되고, 옛날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했어요. 뭐뭐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자들, 여성분들이 자여하는게 팔굽혀펴기 거의 안 하고 그죠? 뭐등 운동도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로 여, 여기가 많이 아프죠. 설거지하고 막 맨날 이런 거많하니까 나중에 여기는 아픈데 또 어깨 또 어깨 또 아프고 뭐 뒷목도 아프고 피를 올려주는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병을 자꾸 위로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위로 드는 게 제일 중요한 운동인데. 근데 이것만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는 거 1, 뒤로 잡아당기는 거 1, 철봉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 1, 위로 드는 거 2. 그러니까 1, 1, 1, 1. 위로 드는 거 2. 그죠? 물병을 들고. 어떤 이게 이런 것들이 기본 동작들이에요. 기본 동작들이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잘 살피세요. 근육이 너무 없는 곳은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 골반이 아플 때는 골반에 근육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골반 관절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골반, 골반 운동이 아까 걷기 운동이나 누워서 걷기 운동이나 그런 게 골반 운동이 되고, 응? 자. 앉아 있을 때도 하여튼 어깨도 들썩거리고 허리도 한 번씩 털어주고 허리도 앞뒤 이렇게 앞뒤 자꾸 피를 이동을 시키면 가만히 있을 때 피가 안 가던 곳으로 피가 밀려서 들어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치매가 있다 뇌경색이 있다 피가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움직이다 보면 안 가던 쪽으로 피가 들어가면 뇌세포가 살아날 수가 있다. 또은 뇌질환을 위해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실질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증상들이 뭐 시력이 나가버린다든가, 눈이 안 보이다든가, 귀가 이상해진다든가, 또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면 폐의 움직임이 이상해진다든가, 심장 움직임이 이상해진다든가, 뭐 창자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든가, 응? 어? 다리에 통증이 온다든가, 하여튼 이상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 사실은 이 머리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운동신경이나 게 모든 게 머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이를 연세를 드시게 되면 머리 쪽에서 피가 밑으로 빠지면서 이게 뇌압이 불안정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뇌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온대요. 또 왼쪽으로 움직이면 <웃음> 뇌가 이렇게 따라온대 이런 느낌이래요. 어? 그또 막 머리에 뭐 모자를 무 뭐, 소뚜껑을 뭐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여기가 뭐 이렇게 텅빈 것처럼 이런 느낌. 그 피가 없는 거예요. 그 피를 채워주면 정상화가 돼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피가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 경우가 되는 게 폐경 때나 갱년기 때. 이제 하그 그 아래쪽으로 피가 빠지던 것이 생리로 빠지던 것이 멈추면서 다시 머리로 확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얼굴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이럴 때는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이제 조정기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한한 일, 한년 지나가면서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이 남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뇌에서 피가 부족해지는 때가 옵니다. 때가 오고 아, 때로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막 가슴 근육 등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이 심장에서 이게 가슴하고 등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를 약간 붙들어 주는 효과가 있더라요 이게 없게 되면 올라오는 피가 확 머리로 치고 올라가서 머리 쪽만 너무 피가 많아지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래요. 가슴 근육하고 등 근육을, 어깨 근육을 꼭 키워야 된다. 그래야 머리에서 이렇게 계단 잡아 당겨주게 하고 이런 머리에서 피가 조금 내려와서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균형을 추구해야 돼요. 균형을.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다 나쁜 거예요. 오른쪽이 큰 사람하고 왼쪽을 좀 회복을 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전신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아 굉장히 힘든데요 1시간 25분 동안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 제가 땀도 너무 나고 아 더위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각각의 정상들만 찾을 해결하려고 하면 100점짜리 정답이 안 돼요. 치료효과가 한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신운동, 유산소 운동 운동이라는 거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체력이 올라가고 좋아요. 건강도 지켜지고살아나 저는 세상에 보면요 와 이거는 못 고친다 불치병이다 이런 병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거 불치병 아닌데 저거, 저거 고쳐질 것 같은데 이런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얘기해서도 또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나는 답답해 죽겠고 막 막 정후군,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그 정후군, 막 대사 정후군, 이런, 이런 말그 병원에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병이에 모르겠다. 그 정후군이요. 뭐, 그 이유는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는 거. 이유를 알면 해결책은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정후군이란 말은. 신드롬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만약에 알게 돼버리면 그게 더 이상 증후군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안다고 했는데 보면 그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유가 안 나오면 막 유전자 문제, 염색체 문제, 면역체계 문제, 이렇게 자꾸 화살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그런 좀 이상한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많이 보세요 제목에 상관없이 들어보시면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어떤 원리 혈액순환원리, 가스이동원리라는 게또 좌우비례칭원리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건 어떤 뭐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지식으로, 또 연구하는 자세로 보고,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천억을 준든, 일조를 준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저는 이제 다 오픈을 한 거예요. 오픈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여러분한테 맞게 적용해야지, 무리를 해서, 실수를 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은 제가 책임져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어. 물론, 뭐, 저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신체라는 건 우주와 같다 그래요. 끝이 없다니까. 의사분들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신체. 우리 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구조라는 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혈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그 그 혈관 하나만 또 우주야, 우주. 그다 설명을 못 해요. 현대학이 발전하면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병원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제가 병원 가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야. 병원에 가야 될 문제는 병원에 가고,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고, 그죠?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내 몸에 치료를 도와주는 것들 또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뼈가 부러지면 가서 기부수 하면 좋잖아요. 뭐 어떤 의사분들은 기부수 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뭐 극단적인 분들은 알아서 붙게 돼 있다. 뭐 이런데. 근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조치는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조치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뭐 병원에 대해서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혼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인 경향들이 누구나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해도 저를 욕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해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이런 동영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려는 거 아니고 제가 너무 고통 속에서 인생을 허망하게 허망하다기보다는 좀 아픔의 시간들을 너무 오래 가지다 보니까 그냥 안타까워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들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그죠? 예. 지난 주 동안 또 이렇게, 아, 이 못난 사람한테 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후원해주신 분들 좀몇분 계셨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은행을 가서 확인을 못해서. 근데 네, 확인되는 대로 밑에 댓글 란에 그렇게 올려드리겠고. 하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어, 계속해서,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몰골이 장난이야. <웃음>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죠?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